월 전국 아파트 25,782가구 입주 상반기 최대 물량. 대구 아파트 거래 줄고 거래량 급감. 대구 아파트 버블 붕괴 조짐. 대구 금매물 아파트 분양 아파트 할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신왕 아파트 폭락 기회일까 매년부터 곡소리가 날지도 모른다는 전망.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상반기 중 월별로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을 총 25,782가구로 집계했다. 전월 1 4,425가구에 비해 79% 늘어난 물량이다. 특히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물량이 대폭 늘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3배 이상 많은 1 5,335가구가 입주하며 지방은 전월보다 8% 늘어난 1 4 447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국 총 31개 단지로 수도권 14개 단지, 지방 17개 단지다. 대구의 땅값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거래량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전국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대구의 1분기 땅값은 2021년 4분기보다 0.87% 상승해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컸던 2020년 1, 2분기를 제외하면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건물과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전분기 대비 30% 정도 줄었는데,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전국에서 거래량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충격 이후 조금씩 높아지던 땅값 변동률과 토지 거래량이 다시 감소세를 보이면서 대구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